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사망 원인을 지식사로 추정하는 사체검안서를 발급하더라도 기왕질환이 있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 동부지법 2009 가합 18968 도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음으로써 질식사하였는지 여부 망인의 사체를 거만한 의사가 망인이 잠을 자던 중 기도로 물이 역류하여 질식사한것 같다면서 그 사망 원인을 질식사로 추정하는 사체 검안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2007년 12월 18일 M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청신상 수축기 심 잡음 이상이 발견되었고 2008년 1월 14일 F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경식도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증 심근 비후 및 중증 대동맥 판막하 자심실 유출로 협착 소견이 진단되었는 바 망인이 이러한 기존 질환으로 인한 심장기능 허탈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통상 고용물과 달리 액체의 경우 익사를 제외하면 질식을 초래할 정도의 완전한 기도 폐색을 유발하기 어렵고 저형적인 급성 질식의 경우 질식감이 동반되므로 자력에 의한 구출 시도가 동반되는데 망인의 경우 자력에 의한 구출 시도를 할수 없던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이 사건 사고 당시 F병원의 응급실 기록에 의하면 구강내 보품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관찰된 것 외에 달리 급성질식사의 3대 증후로 알려진 암적생, 우동혈, 일혈점, 장기의 우렬 등의 소견에 대한 언급이 없어 위 사체 검안서의 질식사 추정이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인정사실만으로는 왕인이 잠을 자던 중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음으로써 질식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